안녕하세요 제시의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블로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위블로 빅뱅 제품이고요. 뒤를 보시면 빅뱅이라고 쓰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티타늄은 이 나사가 티타늄이라는 뜻이고요. 앞쪽에 위블로의 H 모양의 나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있는데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빅뱅은 18K 레드 골드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살짝 보시면 이 제품은 카푸치노 제품이고요. 이렇게 고무로 만들어진 러버가 위볼로의 특징이죠. 갈색의 카푸치노색의 커피색의 러버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또한 갈색이고요. 이쪽도 깨알같이 모두 다 갈색으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먼저 이 제품의 사이즈는요. 38mm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용으로 나왔습니다. 베젤에 다이얼을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이 좀더 크고 안쪽은 살짝 작은 형태의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모두 126개. 중량은 0.87 캐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보시면 로몬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되어 있고요. 날짜창은 없죠. 하지만 시침, 분침, 초침 모두 있는 상태이고 초침은 위블로의 H 모양이 아주 예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이얼을 보시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서 심순할 수도 있는데 다이얼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고요. 이 제품의 매장가는 3,122만원이었구요. 2015년도 풀셋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왕들의 시계라고도 불리는 위블로 카푸치노 18K, 레드골드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